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엔지니어링 중에서 구배, 드래프트, 경사각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형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경사각을 주지 않으면 금형 트레스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어, 개별 면에 대해서 또는 전체 면에 대해서 구배 각도를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구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변 구배, 컨 o n 드 e 프 n s 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모서리에, 하나의 힌지에 동일한 각도 값을 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가변 구배라고 합니다 배리어블 드래프트를 가지고 하나의 힌지에다가 여러 개의 각도 값을 줘 가지고 다양한 모양이었던 구배계를 만드는 방식이 가변 구배입니다.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분할 옵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 경첩에 의해서 분할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구배 경첩에 의한 분할 방식이 있고 또 분할 객체에 의한 분할 방식이 있고. 또 교차 서피스 확장을 체크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외에 이미 필레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 드래프트 구배 처리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을 구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 개의 경첩으로 분할 구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 가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크레오에서 실습 자료 안에 보시면 드래프트 01이라고 있습니다. 얘 가지고 한번 보죠. 구배를 눌러볼까요? 참조를 보죠. 크게세 가지 항목입니다. 구배 면이랑 우선 구배를 줄 면이라 보시면 되 있고요. 구배 경첩, 경첩이라고 되어 있죠. 힌지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구배가 시작될 모서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는 방향은 풀링 디렉션으로 해가지고 구배가 부여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주황색 면이 실제 구배를 부여할 면이 되는 거고 이 녹색 면 있죠. 여기가 녹색 면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 면의 모서리를 힌지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오는 구배의 면을 잡으셔야 되고 그렇죠. 구배의 기준 면을 잡으셔야 되고 면을 잡으셔야 되고 모서리를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서리를 잡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잡아당기는 방향, 풀링 디렉션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배 줄면 하나씩 잡으면 되겠죠? 하나씩 잡기 귀찮으시면 이 면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Shift키를 누른 채 모서리에 갖다 대면 4개의 면이 중앙색으로 바뀌죠?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래 찍은 면은 사라지고 4개의 면이 동시에 이렇게 선택됩니다. 첫번째 잡은 면하고 이 모서리를 공유하는 면 4개의 면이 동시에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첫 번째 면 찍고요. Shift 키 누른 채 모서리에 갖다 대는 방식입니다. 모서리에요이 모서리든 이 모서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개의 면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죠? 고 배경 칩. 저는 윗면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윗면의 면적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는 방식은 어, 이게 평면을 잡았죠. 고 배경 칩에다가.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그 평면의 수직 방향이 풀링 디렉션이 됩니다. 물론, 여기다 대고, 의도적으로, 이런 모서리나, 또는, 다른 면을 잡으셔도 됩니다. 모서리 한번 잡아보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풀링 디렉션. 어, 잘못 잡았네요. 자, 여기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찍고, 모서리를 찍어주면 되겠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각도 값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죠? 하나의 모서리에, 하나의 모서리에, 하나의 각도 값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병구배, 컨선스트 a 프트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석 이번에는 아랫면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배, 참조를 꼭 보세요. 면 찍고 쉬프트키를 누른 채 이렇게 모서리를 찍으면 됩니다. 아니면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 찍고 컨트롤키를 누른 채 개별 면들을 이렇게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별 면들을 잡을 때는 첫 번째는 그냥 찍으시면 되고 두 번째 면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추가하시는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배경찹 찍고 아래면을 찍죠. 자동적으로 풀링 디렉션이 결정이 됐죠. 자 그래서 아래면의 면적은 그대로고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되는 겁니다. 풀링 디렉션 방향은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도가 반대로 들어오고 있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걸 누르셔야 되겠죠. 이걸 누르셔도 되겠고요 자, 자 그러면 이번엔 좀 가벼운 구배를 한번 살펴보죠. variable d r i v e 입니다3점 일단 구배면은 하나만 찾겠습니다 경치번 윗면을 찍죠. 그럼 이 모서리가 힌지 역할을 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주황색 면이 구배 각도가 들어오는 면이 되겠습니다. 블링 디렉션 그냥 쓰죠. 자, 각도. 여기서 잡는 겁니다.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각도 추가. 하면 하얀 점이 하나 더 생겼죠?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우클릭, 각도 추가. 그런 다음에 끝에 갖다 놓죠. 이것도 끝에 갖다 놓죠. 끝은 1을 의미합니다. 중간은 0.5를 의미하겠죠? 그런 다음에 각도 값을 다르게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뭐 10도,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0도, 이렇게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0도. 이런 식으로 하면 가변 구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각도야 뭐 추가하는 개수야 상관없겠죠? 각도 대칭 이동하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20도가 마이너스 2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물론, 이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수 있겠죠? 각도 대칭 이동.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필요없는 각도다? 그러면 각도 삭제하시면 되고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우클릭 하신 다음에 불변으로 설정하면 하나의 각도 값 가지고 구배 처리가 됩니다. 아주 쉽죠? 자.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컨선스 구배랑 베리어블 구배 이두 가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분할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배를 지워버리고요. 구배, 참조, 구배 줄면 첫 번째 것 찍고 슈퍼트를 누른 채 모세를 찍어서 네 개의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구배경칩은 옆면을 찍죠. 아니면 구배경칩에다 이제 제거하고요. 중간에 있는 면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평면하고 원래 면하고 교차되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부분은 깎여 나오고 밑에 부분은 튕겨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분할해서 어떻게 하느냐. 분할 없으면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구배경첩. 다시 말하면 참조해서 제가 잡은 구배경첩, 이 평면이 있죠? 평면하고 원래 평면하고 만나는 가상의 선이 있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구배를 줘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독립적으로 구배하면 따로따로 구배 각도를 이렇게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존적으로 구배하면 하나의 각도값을 가지고 위아래 동시에 되는 거죠. 동시에. 그리고 첫 면만 구배. 그러니까 화살표가 향하는 쪽으로만 구배를 처리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 면만 하면 그 반대면이 구배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물론 화살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네 가지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 가운데 있는 면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아,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요거는 지금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구배를 잡은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방식을 한번 보죠. 시수하고요 구배 처리하죠. 참조 구배줄 면은 이면을 잡고요 경첩에다가는 어, 어떤 걸 잡을까요 일단 플링 디렉션 부터 먼저 잡죠 아, 경첩에다가는 찍고요 이 면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방향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이 평면의 수직 방향이 구배가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분할에 보면 이게 분할 객체에 의한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하고요 정의를 한 다음에 이 면을 찍죠 스케방으로들어왔습니다그 다음, 일단은, 계곡선을 가지고, 이런 오픈된 선을 가지고 한번 보죠. 그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배각도가 매겨지는 거죠. 신기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분할 객지의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신기하긴 신기한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나는 이 모서리에서부터 이 곡선이 있는 여기서부터 구배각도가 매기질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가서 매기지고 있죠 들어가서 이렇게 구배각도가 매기지고 있습니다 이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쪽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일까요 라이트 방향으로 해볼까요 이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이 평면 있죠 다시 말하면 제가 구배경첩을 평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서리에서부터 이렇게 경사가 매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곡선에서부터 고배각도가 매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이런 오픈된 선 말고 폐곡선 함수 보죠 편집에 들어왔어요 이 선을 지워버리고 뭐선 가지고 요렇게 대충 하나 그렸습니다 확인하면 얘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렇게 또 이렇게 그렇죠? 신기하죠 그래서 두면이 독립적으로 했으니 그런 거고 첫 면만 하면 또 이면만 되는 거죠 주황색 면만 구배 처리가 되는 겁니다 또는 두 번째 면만 하면 이면만 구배 처리가 되는 거죠 이거 솔리드웍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단식 구배라고 했었죠 그거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완전히 어, 뒤에 있는 형상을 포함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냐면, 원을 가지고 일부분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위에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바깥 부분은 그대로 남고 일단 얘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자, 스케치 한번 돌아볼까요? 뭔가가 이게 참조가 정확히 안돼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 면을 찍고요. 이 면을 찍어주죠. 해결, 닫기, 확인, 나오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이 면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배 처리가 된 거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첫 번째 면만했다면 바깥 면만 이렇게 구배 처리가 될 겁니다. 양쪽 부 면을 독립적으로 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구배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픈된 선이든 형상을 벗어나는 폐곡선이든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폐곡선이든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분할 객체에 의한 분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걸 이용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곡선을 이용해서 곡선에서부터 구배 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되고 있죠 자고는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조로 하겠습니다 구배면의 여기를 잡죠 경치번 이 평면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평면에서부터 이제 구배가 매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선에서부터 구배가 매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분할해서 하면, 잘 돼요. 고백 경첩에 의한 분할, 그리고 독립적으로, 천면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타입이죠? 직선 형태죠. 직선입니다. 힌지가 직, 직선이죠. 저는 곡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할 객체에 의한 분할을 하고, 정의, 이 평면 잡고, 스케치, 해서, 서플라인으로 해보죠. 이렇게 확인, 하고, 했더니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이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 경칩을 이 평면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평면을.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힌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배각도가 매기지다 보니까 이쪽은 안에 들어가서 구배가 매겨져 있는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자 보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영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겠고 두번째는 교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일단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해보자. 투영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죠. 서플라인 가지고 대충 이렇게 확인. 이 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배줄 면에다가 다 투영을 시키면 되겠죠. 투영, 어떤 선요 참정, 체인, 이 선을 어느 면에다가 이네개의 면에 다 투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 찍었어요. 컨트롤 키 누른 채또 찍었습니다. 컨, 또 찍고 또 찍고 확인 눌러보죠. 확인이 되나요? 안되죠? 방향, 어느 방향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투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두번째 방식은 4개의 네 면을 한꺼번에 선택하면 좀더 빠르겠죠. 투영 이 선을 선택해주고요. 체인을 선택이 됐죠? 그렇죠? 자 서피스에다가 위에면 찍고 쉬프트키 누른 채이 모세를 찍으면 네개의 면이 다 선택이 되죠. 참조 방향,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실제는 면이 나눠진 건 아닙니다. 솔리드 웍스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면 면을 나눌 수가 있는데 크레오는 면이 안 나눠집니다. 공면이 아니고 솔리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구배를 주면 됩니다. 자, 보죠. 구배 줄 면은 밑면 찍고 쉬프트키 누른 채 모서리를 찍어서 네개의 면을 다 구배해 줄 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경칩에다가 이 선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 대신 곡선을 잡았으니까 풀링 디렉션 방향은 따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윗면을 잡던, 모서리를 잡던, 이면을 잡던, 아랫면을 잡던 그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잡아주면 되는 거고, 분할해서, 분할 객체에 의한 분할, 아, 잠시, 이게 아닙니다. 경칩에 의한 분할하고, 천면만 구배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내보면, 복선을 이용해서 구배 처리가 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모양을 구배 처리하기보다는 이런 모양이 실무에서는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배 처리하는 방식을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는 뭐냐면 보통은 이런 상황보다는 또 이렇게 구배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미어 내기 보죠. 얘를 가지고 하면 당연히 서피스를 해야겠죠? 두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넉넉하게 그러면 이 솔리드의 면이랑 공면이랑 교차되는 위치에 교선을 구하면 되겠죠 활성 안되죠? 뭔가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차하고 참조해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위에 면 찍고 슈퍼트케를 누른 채 모세를 찍어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치없고 컨트롤 키를 하죠? 이렇게 잡아주고 이 공면도 잡아주겠습니다 다섯 개면 확인 누르죠 그거 어땠습니까? 당연히 보이죠? 음... 요거는 잠시 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교선이 구해진 거죠. 그 다음에 고에 4개의 면을 다잡을까요 그냥 컨트롤 키로 첫번째 면은 그냥 찍으시면 되고 두번째 면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찍으셔야지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고에 경칩에다가는 이 모서리를 잡아주면 되겠죠? 블링 디렉션은 이면을 잡고 그래서 경칩에 의서 풀날 전면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요런 방식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신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보다는 저런 방식을 오외로 많이 쓸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는. 자, 교차썰비스 확장이나 보죠. 한번 지워버리고요. 다시 해워버릴까요 자, 윗면에다가 밀어 내기 바로 해보죠. 그런 다음에 사각형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배를 암초로 해보죠. 네개의 면에다가 잡고요. 그 다음에 경칩에다가는 이 평면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 평면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안쪽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구배 경형 칩을 저는 밑면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리다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옵션에 보면 어 어디있었죠 교차 서비스 확장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러면 요렇게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요것도 잘 생각하면 상당히 신기했어요 저는 자, 교차 서비스 옵션 요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형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은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필렛처리를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게 요만큼 주고요 또 라운드 요만큼 줬습니다 자 이미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한 다음에 구배 처리할 일도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구배를 암쳐보겠습니다 구배 줄면 있죠 구배 줄면에다가는 이면 찍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배 경칩에다가는 이 평면을 찍죠. 그런 다음에 분할해서요 경칩에 의한 분할. 의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뭐, 이렇게 되겠죠? 기본 값은 이겁니다. 근데, 어, 라운드 서피스 내부 사용 안함. 이걸 체크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 이 라운드가 그냥 살아있어요. 아 이거 신기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카티아 하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경사을 매이면 구배가 이렇게 경사을 매이면 구배를 처리하면 이렇게 필렛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똑바로 이렇게 못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자 근데 이걸 그래 오에으네 요거 한방만 눌러주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또 옵션에서 한번 보죠. 라운드 못 따기 형상 생성 체크해져버리면 구배 처리되면서 이 부분이 사라져버리죠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죠 자 상당히 재밌는 옵션들이 많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그린고요자 여기 옵션에 보니까 여기 루프 제외라고 있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 지수하고요 요거는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라운 밀어내기 값을 조금만 줄여볼까요? 자, 이 면에다가 제가 바로 밀어내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각형도 하나 그리고요. 원도 한두개 정도로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재료 제거 해서 하겠습니다. 재료 제거 그 다음에 셀 처리해보죠.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셀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배를 매겨볼까요? 구배 구배줄면은 이면이 되겠죠. 윗면이 됩니다. 그리고 경치번 이면을 측정.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이 특정한 부분은 나는 구배처리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옵션에서 여기다가 제외될 루프에다가 여기 잡아주면 됩니다. 바깥쪽 모세를 찍으셔야 돼요. 안쪽 모세를 찍으면 형사가 이상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깥쪽 모세를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특정한 요소는 구배에서 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개 이상을 잡을 때는 첫 번째는 그냥,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잡으야된다는 거,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지하면 되겠죠. 구배가 있는 영역 제외라고서 이미 구배 처리한 데다가 또 구배 처리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미 구배 처리된 부분은 무시하고 구배 처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옵션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까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들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예제를 한번 보죠. 드래프트 02입니다. 요거 NX 아시는 분들 요렇게 사, 상황에서 이공매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요렇게 구배 처리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방향 구배. 힌지를 두개 쓰는 겁니다. 구배하고요. 참조에다가 구배면은 한 면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원을 그리면 원이 사실은 반띵이에요. 절반 절반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이렇게 잡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면까지 잡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다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잡고요. 경칩에다가는 이 모서리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서리는 다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첫 번째 그냥 찍으시고 두 번째부터는 두 번째에는, 쉬프트키를 누른 채, 옆 모서리를 찍으셔야지, 전체 모서리가 힌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잡아당기는 방향은 위아래 방향이니까, 윗면을 찍던, 이 평면을 찍던, 아랫면을 찍던, 상관이 없겠죠? 저는 이면을 찍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분할에 왔어요. 두, 구백경칩에 의한 분할을 쓰겠습니다. 이건가? 이건가? 헷갈립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그런 다음에, 경치 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 줘야 됩니다. 아래쪽을. 그래서 이미 이쪽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추가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얘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찍히죠. 아마 이게 제가 분할 객체에 의한 분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면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찍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이 모세를 찍어주고요. 슈퍼트 키를 누른 채 전체를 다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배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독립적으로 하지 말고 의전적으로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서로 맞닿아 있는 거죠. 상당히 괜찮습니다. 헷갈리시죠? 자, 원 n 타임 하겠습니다. 구배, 구배 줄면 이면 찍고요. 경칩에다가는 첫 번째는 그냥, 그 다음에 슈퍼트키를 누른채 이 모서리 전체 잡아당기는 방향 이 평면 잡아주고요 분할에 와서 분할 객체에 한 분할하면서 이 공면을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으로 할 때고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 더 잡아 있죠 경칩에 와서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채 잡아주고 슈퍼트키를 누른채 전체를 다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의전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구배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벗어나도 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바깥으로 벗어났네 확인 누르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구배라는 것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상당히 재밌는 기능들 많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기능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레오의 구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깔끔하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